야, 거기 둘, 백설, 설, 살구, 백설아, 따라, 딸, 왜 그래? 딸왜 그래? 왜 화가 났어? 어? 설, <웃음> 왜 <웃음> 화났어? <웃음> 너. 너. <웃음> 설, <웃음> 왜또 싸워 둘이? 왜? 뭐 때문에 그래? 왜? 설아 왜 화났어? 설! 설! 딸! 딸! 백살! 고! 고고고고고고왜 화났어? 설구야! 설구야! 아이씨.. 저거 진짜.. 1도 안들 어떻게 어떻게.. 왜 싸우는데 왜? 왜 왜? 왜 싸워? 뭐가 그럼 뭐.. 무슨 문제야 저게 도대체? 도대체. 너왜 네, 그래? 왜 그러냐고? 엄마가 말을 하면은 어백설이 샤워하는 유튜브 안 찍나요? 뭐야? 아, 조만간 씻어야죠. 아니, 아니 근데 진짜 조만간 씻어야죠. 그 지금 몇 번째 하는지 모르겠어. 왜? 왜? 김치 오빠가 뭐 뺏어갔어? 왜? 뭐 음? 음, 음, 음. 음. 음. 때문에 살고 뭐가 그렇게 속상해. 응? 음? 헐! 왜? 꿍찌가 응! 끙찌가! 눈뜨가 그랬어! 어이! 헐가 참아! 동생이잖아! 헐아! 동생이 참아! 왜 물어? 동생이 참으라다고 죽은 거야 지금? 응? 저기요! <놀람> <웃음> 어버. 어버. 어버. 어버. <웃음> <웃음> <웃음> <웃음> 야 너도 나한테 친부터따라가난 너한테 짚부터는 뭐가 문제야? 왜백설이 예쁘게 생겼어? 백설이 근데 싸가지 없어 나 <웃음> <웃음> 진짜